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시간 타원형에 이어서 원형, 원형 탁자를 붙이는 방법인데요. 드라이기로, 드라이기로 여러분들이 감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기는, 드라이기는 항상 어디를 비춰줘야 되냐면은 내가 감아야 될것을 비춰야, 그, 해가지고 감아줘야 되는데요. 최대한도로 최대한으로 적게 늘려서 감는 게 요령이 겠죠. 듣힌 들어서 아는 게. 그래서 우선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음, 다시 설명하도록 겠습니다 열을 줬으면은 최소한의 열을 줬으면 빨리 드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최소한 응? 도로 2단을 놓니 시끄러우면은 근데 열을 죽여버리면은 다시 가열을 시켜야 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 하면 은 안되기 때문에 2단을 놓고 이렇게 시끄러우면은 그 다음에 다시 3단을 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고 다시 열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일이 그냥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뒷면에는 뒷면에는 우리가 다시 태워서 태워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뒷면까지 뒷면에 최소한 3mm는 태워준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따고 뒷면에 다시 드라기로 주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전체를 돌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디에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 대리 그걸 못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손으로 잡을 때, 손으로 잡을 때. 어우, 이거 진짜, 진짜 내 정면에 놓는 것보다 약간 옆면에 놓는 게 중요하고요, 놓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는 최대한 가열을 시켜가지고 요 입면, 요 입면에서 약간 밑으로 이쪽을 이렇게 늘려서 선을 필로 습니다 한번 녹여놓으면은 한참 가니까. 잡아다니지 말고 그대로 감아주라는 거지, 그대로. 잡아다니면서 늘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필님 그죠? 두 가지요. 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보세요. 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만큼 줘가지고 필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어버린다든가, 이것은 필님이 얼마인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을 너무 많이 가열시켜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너무 느릿게 해버린다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갖다 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걸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많이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요, 많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작게 하시다가 연습을 하시다가. 어차피 여러분이다할 거잖아요. 처음부터 욕심내가지고 하지 마시고, 자각기에서잘 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좀 큰, 좀, 좀큰 걸로 해서,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저기 저, 재단판 옆에, 좌우에 밑에 있는 필름들 여기서 섭외다좀 시켜주세요. 그 지저분한 것도 있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좀 버리기 좀 아까워가지고 그냥 놔둔 것도 있잖아요. 섭외 좀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크게 하려면 어디서 들레마에빠지냐마는 응? 어디서 빠지냐마는 내가 계속 접어서 가는데 접어서 가는데 주름살이 주름살이 밀리는 데가 있어요 주름살이 밀리는데 그래서 거기가, 거기서 거기 내가 어떻게 할줄 모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주름살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서 서두지 말고 감아 주시고 이렇게 최대한 늘리지 말고 그리고 밑에가 붙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소리가 나면은 그냥 아, 급해지는데 급할 때 하나 얘만 얘만 딱 들어주면 돼 옆에 사람한테 비춘다든가, 내 팔에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드라이기를 두고 필님이 녹으면은 얘가 한참 가요, 한참 이렇게 한참 가면은 얘를 갖다 자연스럽게 가만만 줘라, 가만만 줘라. 그래서 이렇게요. 가만만 줘, 가만만 주는 거예요, 가만만. 필름이 굳는 약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약간의 시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늘어뜨려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감기는 잘 이쁘게 잘 감긴다 그렇지만 여기는 너무 얇아졌지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번만 더 해볼게요 한번만 더 해보고 전체적으로 예. 우리가 2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전체를 붙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에 이쪽에 펜에 있는 게 편하다. 앞에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드략이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게좀 어색하거든 아예 이렇게 잡아버리세요 응?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잡는 지 따라서 상,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름을 녹여줬으면 이거 낭창낭창하지요 너무 많이 늘어뜨리지 말고 얼마만큼만 늘어뜨리겠어요 이 형태만큼만 늘어뜨리겠지요 이, 그나마도 형태만큼만 안 늘어뜨리면 안, 안 감기니까 그래서 그것만 늘어뜨려가지고 그런데 서둘 필요가 없다 왜 필름을 한번 녹이면 은지가 굳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주름이 발생이 되면은 다시 약간 당겨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감아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부에서는 부분적으로 한걸 보여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전체를 붙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